고도 추위, 제한 고도입니다. 이탈해야 합니다. <웃음> 손을 쓰려고 해도 있을 수가... 물거품부터 걷어내야 해요. 안 그러면... 아, 물이야! 이렇게 떨어지는데 무슨 소로 다들 제 쪽으로 모이세요! 추락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럼 하다 못해 방울씨로 여러분을 감싸서 충격을 줄여야... 안 되지... 허심 쓰지 말거라 당신 방울씨한테 물거품을 약한 아이들은 필요 없단다 너와 그쪽의 아이만 있으면 돼 그쪽의 아이 톱니바퀴의 냄새가 나더구나 꿈속에 끼어든 것도 그때문이었다 납득이가 그럼 쉽게 죽을 리가 없지 살아남는다면 우리의 일원 가족으로 거두어 주마 가족? 가족 가족이라고요? 웃기지 마 누구 맘대로요 허락 못해 저수지의 가족은 나 오직 나뿐이요 으리야 <웃음> 그 강렬한 집착 거대한 욕망 실로 모든 것을 품는 대양이 어울릴지언니 더더욱 마음에 드는구나 가야 어서 이리로 와서. 나와 함께 이건... 이 빛은... 그런가... 밤이 가고 새벽이 온 건가... 아쉽구나... 조금만 더 손을 뻗으면 됐건 그래도... 이걸로 끝이 아니기에... 잠깐의 이별임을 알기에... 물러나도록 하마 다음밤에 보도록 하자꾸나... 나의 사랑스러운 아이야... 뭐... 뭐야... 갔어? 정말 간거야? 먹구름과 같이 물거품도 사라졌어요 이제 다 끝났나봐요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고도 상승 고도 상승 지상과 충돌 직전이에요 제때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 엔진 전화 반중력 빌드 전개 제발 떼라 항상 고맙고 죄송합니다 혹시 다... 어떻게든 살았네요. 다들 무사하신가요? 속이 좀 뒤집히긴 했지만 그래도 에리가 물방울로 감싸줘서 이 정도지 아니었으면 다쳐도 크게 다쳤을 거야. 아니에요. 애당초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인걸요. 분명 그 차원종은 저를 쫓아서... 바보야 그게 왜너 때문이야 척 봐도 정신이 나간 차원종이던데 나도 그런 미친놈을 하나 알고 있는데 진지하게 상대해줘봤자 이쪽만 손해였어 그러니 신경끄고 여기서 벗어날 방법을 찾자 그 차원종이 또 나타나기 전에 말이야 네 오리진 휠의 장비가 끝나면 바로 출발하죠 백야의 요새에 계신 분들과 합류하면 그 차원종도 함부로 덤벼들지는 무리입니다 불가능해요 저희는 어디로도 갈수 없습니다 이 오리진 휠을 타고서는요. 어... 형... 한기남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오리진 휠로는 어디로도 갈수 없어요. 정비를 하려고 좀 봤는데 이건 뭐 답이 안 나오더군요. 무리한 급하강 기동으로 선체는 너덜해졌고 반중력 엔진 쪽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간신히 부유력을 유지해서 떠있기는 하지만 엔진을 끄면 다신 켜지지 않을까봐 그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럴 수가 날고 있어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 게다가 더 나쁜 소식은 추락하는 과정에서 백야의 요새와 상당히 멀어졌다는 거죠 통신장비가 고장나서 연락할 방도도 없고 간다고 해도 도보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육체가 강인한 위상능력자라면 모를까 저희 같은 비위상능력자는 엄두도 못낼 거리 그렇겠네요 남극의 기온은 평균 영하 30도 심한 곳은 영하 90도까지 내려가니까요 아무리 제대로 방한복을 갖춰 입어도 얼마 못 가서 얼어죽고 말 거예요 우와 그 정도로 춥단 말이야? 이 안은 따뜻해서 전혀 몰랐는데 그야 반중력 엔진의 공간 왜곡이 어느 정도 외부와 내부를 차단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엔진이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라서 서들러 수리를 해야겠군요. 그런데 답이 안 나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스페어 장비들을 가져오긴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져서요. 아무래도 지상에 내려가서 기자재를 보충해와야 할것 같습니다. 지상에? 하지만 백야의 요새와는 멀어졌다며! 대신 다른 요새와 가까워졌죠. 남극에는 차원전쟁 때 만들어둔 요새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요새 의 대부분에는 함선에 정비점검이 가능한 경납고가 있죠 뒤져보면 쓸만한 기자재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에리씨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알았어요 내려가서 찾아볼게요 그런 식으로라도 도움이 되면 다행이니까요 에리야 너 정말 미안해요 저수지 다녀올게요 당신의 몸 소중히 하세요 좋군요 에리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혹한에는 위상 능력자라도 버티기 힘드셨을 텐데 괜찮았어요 위상력으로 몸을 데우는 법을 알고 있어서요 기도에서 폐까지 열기를 전달해서 찬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거죠 <웃음> 아 위상력에 그런 운용법도 있었군요 네 18년 전 남극에 참전했던 클로저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백야의 요새에 내려간 진아씨나 울프팩팀의 멤버였던 분들도 알고 계실테고요. 그러니 그쪽에 계실 다른 클로저분들도 배우셨을 거예요. 위상력 소모가 심해서 적응하는 데는 애를 먹으시겠지만요. 이런... <웃음> 다 티가 난 모양이군요. 안 그래도 좀 걱정이긴 했거든요. 그나저나 에리씨 표정이 밝아지셨군요. 아까는 많이 어두워 보이셨는데... 글쎄요. 바람을 쐬고 와서 그런 걸까요? 그보다 가져온 기자재들은 어떻던가요? 일단 정해주신 목록에 맞춰 찾아보긴 했는데... 아, 아 네. 잘 가져와 주셨습니다. 예상대로 역시 쓸만한 기자재들이 많더군요. 다만, 오리진 휠의 파손이 심하다 보니 한두 번은 더 다녀와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다시 가는 김에 그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해보면 되겠네요 그자들?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것... 요새 조위를 순회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이상한 가면들을 쓰고 있던데 차원종은 아닌 것 같더군요 대단할 것 없습니다 이단에이단에이단 배제한다, 저영한다, 정화한다! 그래요, 오리진 휠의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 있었네요 보시는 대로 저런 고깔 두건을 쓴 가면의 집단이었어요 체형도 그렇고, 느껴지는 기운도 그렇고 차원종보다는 인간에 가까워 보였죠 실제로 대행자들과도 싸우고 있었으니 같은 편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해요 음. 한기남씨? 왜 그러세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어, 어, 아니요 모르겠군요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저들이 입고 있는 복장 저 복장에 그려진 문양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시궁제팀을 도와 쫓고 있던 사이비 종교 아, 통칭 교단이라 불리는 자들이 저와 같은 문양을 은신처에 그려놓고는 했었죠 교단...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네요. 사이비 종교라면 뭔가를 섬긴다는 거죠? 혹시 악마 숭배라도 하는 건가요? 차원종입니다. 차원종을 신으로 섬긴다더군요. 그 탓에 신앙이란 명목으로 온갖 테러를 저질렀는데 그 중에는 고위급 차원종을 부활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무서운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왜 이런 남극까지 온 걸까요? 모르겠네요. 당장은 정보가 부족해서 어쨌든 다시 내려갔다 올게요. 기자재도 회수할 겸, 교단도 살필 겸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수리를 시작하죠. 조심하십시오, 에리시 절대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할수 있는 일이 없어서 답답하군요. 은하씨, 루시씨. 언님 많이 치우셨죠 얼른 이리로 오세요. 엔진실 근처는 아직 따뜻해요 난방이 꺼졌군요 수리 때문에 일부러 끄신 건가요? 그것도 있고 전력은 최대한 아껴두는 편이 좋으니까요 아, 그래서 저수지씨가 방한복을 만들어주고 계세요 보급품으로 있는 방한복에 에리씨가 가져온 재료들을 엮어 가시던데 <웃음> 다시 봐도 놀라운 솜씨더라고요 엄청 따뜻한 녀석이 될 테니 기대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랬군요 어쩐지 아까부터 보이지 않더라니 대단하네요 저수지는 항상 도움을 주는 쪽이에요 저는 뭘 해도 결국 해만 끼치고 마는데 유언님 아직도 그 차원 중의 일을 마음에 두고 계세요? 혹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유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차원전과 관련되었을지 모를 중요한 전언을요 어... 형기전언 누가요? 미니가요 부산을 떠나는 날절 찾아와 부탁하더라고요 플로프가 사라지기 전에 남긴 말이 있다고 에리 요원님께 직접 전해드릴 자신은 없다면서요 <웃음> 그래요 그 심정 이해해요 괜찮으니 말씀해주세요 플로프가 남긴 말을요 네 일단 제가 들은 바로는 미니야 마지막으로 에리에게 전해줘 우리 언니가 너를 노리고 있다고 너를 통해 영혼을 이루려 한다고 말이야 그러니 절대 마주치면 안돼 보게되면 반드시 도망치라고 해줘 알았지? 꼭 전해줘야 해 약속이야 이상이에요 처음 들었을 때는 의미를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플루프의 언니란 게그 차원종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플루프와 같은 해제형인 것도 그렇고 집요하게 에리 요원님을 노린 것도 그렇잖아요 확실히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미리 알았더라면 그 차원종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죄 죄송해요 제가 그만... 잊고 있어서... <웃음> 농담이에요. 미리 알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었을 거예요. 남극행을 택한 시점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었을 테죠. 애당초 그 차원종... 여기서 저를 기다렸던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 자책하지 말아주세요. 대신 의료품이라도 좀 가지고 와주실래요? 나가기 전에 자잘한 상처들은 치료해두고 싶어서요. 아. 어... 네, 잠시만요. 금방 가지고 올게요. 경감님께 미안하네요. 화제를 돌리려고 탓하는 듯한 소리를 했으니. 그래도 아는 건저 혼자로 좋게요. 그 차원종의 정체에 대해서는요. 그래요. 방울씨도 알고 계시죠? 저와 같이 들었으니까요. 에너벨이 당신한테 그랬죠. 대양왕과 무슨 관계냐고요 그 대양왕이 플로프의 언니이자 기계왕의 동맹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노리는 군단장인 거고요 당신의 몸 소중히 하세요 양이군요 한기남씨의 수리를 도우면서 몰래 좌표를 확인해뒀어요 그 위치와 거리라면 전력으로 달려서 반나절 뒤엔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침 딱 좋은 타이밍이죠 저수지가 방호복도 만들어줬겠다 체온 유지에 위상력을 쓸 필요도 없어졌잖아요 알아요 저수지가 알면 화내겠죠 또 속였다고 다시는 안볼 거라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를 수리만 기다리고 있을 순 없어요 다시 먹구름들이 몰려오면 대양왕이 찾아올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번에야말로 모두를 강울씨, 당신과 대왕왕은 무슨 관계죠? 군단장이나 되는 차원종이 몸소 나타난 거잖아요. 그토록 집착을 보이는 게저때문이라곤 생각되지 않아요. 아마 저보다는 저와 합체한 당신을 노린 걸 테죠. 혹시 과거에 대왕왕이 이끄는 군단의 소속이었나요? 같은 물속성이니까 타당성이 없는 얘긴 아닐 것 같은데. 또 그러는군요. 꿈에서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안다면 안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이라도 해주면 안 돼요? 답답하네요 서운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하루 이틀 바온 사이도 아닌데 그래요 됐어요 더는 묻지 않을게요 이제 당신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을래요 전동처럼 그 그리고 불수체력 둘이서 하나예요 어디? 더세 개! 알싸! 어지럽죠? 예상보다 차원종들이 많아요 게다가 대행자들만 이렇게 많이 몰려 있다니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한테 말건거 아니니까 느긋하게 구울 여유 없어요 벌써 반나절이 가고 있다고요 이러다 다시 먹구름들이 몰려오면 파도를 박차고 슛 <웃음> <웃음> 마요 이런 기분이군요 더 세게 신나게 춤춰보죠 같이 빙글빙글 빵야 <웃음> 에잇 미끄러지며쏠기야심기야쏘야 쏘기야. 쏘기야. 쏘기야. 쏘기야. 쏘야 팽팽하게! 전동처럼, 그리고 분수처럼! 대행자는 진아씨의 꿈에서 본... 하지만 다르군요. 그때와는 달리 이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 오는 동안 만났던 대행자들도 그랬죠. 종전 이후 남극에 살면서 퇴화하기라도한 걸까요? 그래요. 차라리 잘 됐어요. 이성이 없는 편이 상대하기도 쉬울 테니까! 타이밍을 그 맞춰보죠 되, 됐어 쓰러뜨렸어요 이제 다시 가야 백야의 유세로 가지 않으면 말리지 마세요 신경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뭐라고 하던 더는 이좀 아쿠라 사그바리아 방금 뭐였죠? 목소리가 들렸는데 방울씨, 당신이 말한 건가요? 자, 잠깐만요 왜 이렇게 흥분해서 아니, 겁에 질린 건가요? 대체 뭐 때문에 이 소리는 하늘 하늘이 울리고 있어요 마치 누군가가 하늘을 두들기는 것처럼 도망쳐 당장 이 땅에서 나가 방울씨? 주인님께서 오고 계셔 이 세계에 너희를 심판하러 무슨 소리예요? 주인님이라뇨. 어머니와 함께 너희를 만드신 아버지. 하지만 너희를 택하지 않고 멸하려 하시는 조물주, 위대한 의지께서 지금 강림하실 거야. <웃음> <웃음> 늦네... 대체 뭐라고 있는 거야? 에리 요원님 말씀이죠? 확실히 이상하긴 하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늦으신 적 없었는데... 요새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그런 거면 우리 쪽에서도 알수 있었겠지... 느낌이 안 좋아... 왠지 또 사고 쳤을 것 같은데... <웃음> 아이크롬 연락해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기남 씨? 어... 그 말씀을... 마침 통신기의 소리가 끝나서요. 다시 만드는 수준이라 애를 좀 먹었습니다만 일단 회사는 연결될 테니 에리 쉽게 연락해보죠. 장거리 송신은 무리더라도 단거리라면... 아, 뭐야? 방금 통신기에서 난 소리야? 어, 어, 어, 어, 어, 아닙니다. 밖에서 웬 두들기는 소리가... <웃음> 정말이에요? 하늘에서 들려오고 있어요. 게다가 다시... 그 먹구름들이! 위, 위험합니다! 위상편곡률 수치가 급증하고 있어요! 마치 일대에 거대한 차원문이 열리려는 것처럼 어? 잠깐! 방금 무슨 소리 안 들렸어? 누가 머릿속으로 말을 걸어오듯이 안돼 보면 안돼그 시선을 그 눈동자와 마주했다간 진정해 그분은 돌아가셨어 강림하실 줄 알았는데 누군지 몰라도 의식을 막아냈나 봐 물론 그래봤자 잠깐의 시간벌기지만 역시 잘못 들은 게 아니었군요 다시 말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래 무려 18년 만이네 주인님을 만난 게 자극이 됐나 봐 주인님 그 눈동자 말이군요 위대한 의지라 했던가요? 응 보는 순간 다 이해했지 그분이 어떤 존재이고 너희와 어떤 관계인지 네 인간과 차원종을 만든 신과 같은 존재인 거군요 그리고 저희를 마음에 안 들어해서 없애려 하는 거고요 맞아 변수투성이인 너희를 싫어하셔 불완전은 실패작이라고 하셨지 그래서 완벽한 아이들에게 그렇지 못한 너희의 박멸을 명하셨어 18년 전의 전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말이야 혼란스럽네요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요 그래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자 일단은 왔던 길로 돌아가 왔던 길로? 어째서 밤이 된거안 보여? 그럼 대왕왕이 찾아올 거라며 <웃음> 그리고 그녀가 노리는 건 너뿐만이 아니지 네가 가족처럼 여기는 그 아이도 꽤 마음에 들어하던데 안 돼! 저수지! 전동차럼 그리고 분수처럼! 같이 빙글빙글! 길이 열 해줄게요. 마요. 둘이서, 하나에. y 훌쩍. 이 흐름을, 따라서. 슛! 같이, 둥글둥글. y 빵야. Yes. 아직이요. 신성품! 활짝 펼쳐져요 응? 더 세게! 앞뒤 좌로더 높이! 신나게 춤춰보죠 세게 당기듯! 이 흐름을 따라서! 이 빗방울로 걷어주겠어요! 초신성 폭발! 꽉 잡으세요! 아직이 활짝 펼쳐져요! 현란하게 한번 더! 여긴 루피예요! 타이밍을 맞춰보죠! 비켜요 야! 미끄러지며 쏠게요 더 세게 한번더 도개, 물 드세요 팽팽하게 꽉잡세요한번더 루피에요. 잘 따라오세요. 미끄러지며 쏠게요. 여긴 루피에요. 날려줄게요. 에이더 세게. 아싸. 아직이요? 전동처럼. 그리고 분수처럼